이제 들어가나요? 사막. 사막 가나요? 어머, 판 올라왔네요, 판. 김치부터 간다. 사박이 아 올라온다, 아 올라온다, 사들박이 올라온다. 아 전복 올라온다. 아 전복 아와 전복까지 올라가. 버거 진짜 싱싱해요, 전복. 아, 어, 근데 관자 토실토실한 거 봐봐. 아 오, 살아있구나. 어, 살아있구나. 어, 다 살아있어. 어머, 응? 살아있어. 우와! 빨판, 삼각지 올라온다. 아 아, 아, 어 삼각지 어, 올라온다. 삼각지까지. 아아 무섭다! <웃음> 야 대단하다 진짜 왜 이렇게, 산나지가 왜 이렇게 좋아 또 와, 진짜 힘 세다 응. 어, 관자도 너무 맛있겠다, 야들야들 관자는 바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응 먼저 먹겠습니다 음. 와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와 자, 사실 맛있게 면 어떨지. 한입 한입이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진짜 맛까이이이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우와, 음. 진짜 맛있어. 와 조합 장난 안 돼! 관자는 야들야들하고 김치는 아삭하고 거기두 점이 나오면서 와 고소하고 새콤하고 음, 장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네? 돼? 응. 그렇지 그렇지 푹탄 거다 푹탄 거다. 부추랑너저거 완전 저거 완전 모양식이지. 음? 맵다,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좀... 거. 빨리 드세요. 진짜 간장 베이스에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해서 노른자 머리랑. 음 진짜 큰거 한거 장난 아니야. 멋지가네. 음. 부드러워. 진짜야. 이게 고기 기름을 먹으니까 해산물 해산물 같지가네 음. 오합을 한번 먹어볼까봐. 오합. 오, 오하. 찍찍 장차장 전국 오여또또 오오오 또 또. 우와 응. 음. 오 <놀람> 이 모합이에요. 응. 응. 나도 모합을 먹어요. 감합다는장합이 응. 하나하나 다 살아 있네요 이반에선 모합이 하나하나 다 살아 있네요. 너무 맛있다. 고기 기름이랑 이 해산물의 그 뭔가 주의씨한 게다 섞여가지고 지금 너무 고소해. 진짜 너무 맛있다. 입에서 막 식감이 팡팡 터지고 그러 난리 났어. 와, 진짜 풍요로워, 입안이.